네 이번 봄이 가져가서는요 제가 평소에 안하던 그런 어쿠스틱한 감성에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 뭐 각자 개인의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되게 무기력하다고 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무기력한 것을 봄을 생각하면은 봄은 정말 이쁘고 뭐 아름답고 정말 좋은 것들만 떠오르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좋은 거, 뭐내 기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봄이 가져갔다 그렇게 귀엽게 봄 핑계를 대는 곡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그리, 동현이, 친한형, 하이라이트의 윤두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첫 인연은 이제 땅만빌리지라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래서 인연이 됐는데 사적으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. 네 그래서 친해지게 돼가지고 이번 곡도 또 감사하게도 형이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. 아니 우리 동현 씨가 아무래도 좀 나이도 상큼하고 노래가 좀 봄에 어울리는 노래다 보니까. 아 이게 좀 제가 좀잘 묻어 나야 하는데 네, 그런 걱정이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. 음, 저는 개인적으로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차로 이동할 때 들으면은 뭔가 기분이 살더라고요. 그래서 차로 이동할 때나 아니면 뭐 차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디 이동할 때 그냥 뭐 걸을 때, 지하철 탈 때, 버스 탈 때, 그럴 때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이 노래는 제가 딱 들어봤습니다. 정우 12시부터 2시 반 정도까지 들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요새 좀 다들 좀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될것 같습니다 저에게 윤두준이 형은 어 은인입니다 네. 이번 곡을 저는 두진영 형이랑 꼭 하고 싶었는데 꼭 해주셔가지고 은인 같은 분이십니다 이 노래가 잘 되길 바랍니다 동현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그리 씨를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존경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친구입니다 너무 어, 잘 해주셔가지고 역시 제 예상대로 다 아, 틀리지 않았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아, 저도 너무 좋았고 <웃음> 아, 확실히 지금 날씨에 듣기에 네네. <웃음> 예. 가이드 들으면서 네. 동현 씨가 동현 씨가 한 거죠 맞죠? 그죠 그죠. 이대로 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. 아, 괜히 저는 좀 해를 끼친 것 같아요. 아, 아 아니에요 아니, 아니 너무 감사해요. 아 너무, 제가 너무 고맙죠. 네. 그아 독자가 먼저 잘 아, 네. 해주세요. 봄이 네. 가져가서. 두진이 형 목소리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, 노래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덥지만 좀안았으면 좋겠다 봄에 음... 그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분들이 정말 행복해하셨으면 좋겠다 네,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